내가 네, 막내이에요. 저기 돌파에 실패한 에이든이 있어요. 기분이 왜 완전 나빠요. 제가 에이든한테 한번 가볼게요. 육강이에요. 음. 육강이요. 왜요? 7강 언제 되지? 에이든님. 왜요? 저랑 오늘 게임 을판 하실래요? 게임? 네. 퀴즈 말고요? 퀴즈는 음. 게임에서 진 사람이 내기. 어? 게임인데. 제가 딱지를 가지고 왔어요. 네. 네? 이 딱지를 한번 넘길 때마다 문화상품권 1만 원 제가 드릴게요. 어? 그럼 나를 신정이만 담보로 해. 네. 왔어. 근데 이거 딱지 진짜 제가 해왔거든요. 진짜 넘기기 어려워. 요 막내가 딱지 잘쳐요 딱지는 잘쳐요 <웃음> 딱지 받으시고. 아 지금 옛날 생각 난다. 이거 이거 알아요? 이거 물딱지라고 이거 물 묻혀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. 자만 원. 만 원! 만 원! 만 원! 만 원! 만 원! 만 원! 어? 뭐야? 아... <웃음> 벨덩이... <웃음> 만 원만 받으실 거예요? 한번더 하면 할수 어? 있어요? 계속? 그럼 2만 원부터 아 좋아요! 제가 안 됐는데... 아 <웃음> 어? 2만 원 내고 그러면 10만 원! 오케이 딱한 번! <웃음> 어? 10만 원! 잠깐만요! 왜요? 이렇게 하면 반칙이죠! 이거버블루도 있잖아요. 이게 앞이에요, 이게 이게 딱지 버봐라 이게 앞이에요. 순수기리예요 저랑 세대 차이 나시네요. 세대, 세대 차 <웃음> <웃음> 자, 세대 차이나니까 세대 때릴게 그거야. 자, 빠, 빠, 빠. 실패. 게임 재밌었죠? 어 재밌네요. 게임 더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? 이거 말고 또 있어요? 게임을 원하신다면 은 응.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? 갑자기? 전화? 도대체 뭐길래 가요! 여보세요? 게임을 더 하길 원하십니까? 네? 게임 게임 하려면 전화 달라면서요? 그렇다면 퀴즈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...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야 이거? 낚였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퀴즈 피싱 당할 줄이야 아 그렇다면 오케이 지금 천사와 악마 이벤트가 진행 중이잖아요. 안그래요 악마님? 네? 악마라고 대답했네요. 네? <웃음> 내가 왜 악마죠? 전 천사 인데요. 천사 또는 악마의 투표에서 결과 선정 시 서버별로 그더 많이 투표한 쪽이 승리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데요. 네. 천사가 승리할 경우 블랙펄 1000개 악마가 승리할 경우에는 블랙펄 100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천사 또는 악마에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? 네. 1번, 이번 영상 좋아요 100개 달성하기 되니까? 이거는 사심이 들어간 복입니다 <웃음> 자, 2번, 막냉이와 딱지치기 승리 2번이면 다겠다 저 치는 거못 보셨잖아요 아 코딱지는 잘 판다면서 <웃음> 맞아요 <웃음> <웃음> 자신있어요 그건 한번 파트리지오에게 구입 파트리지오는 진짜 뭐 없는게 없지 안파는건 있어도 자 4번 이벤트지역의 몬스터 제약 끝 접수되었습니다 아 컨셉 좋네요